단계가 있고 여기 한 글자 단계가 있는데 뭘로 뭐 보지? 네. 이거? 네. 세윤이 뭐? 아 테니테니 율동? 이거? 올라볼게. 이거 오각형 알아, 해리? 이게 오각형이야. 해리는 치타 부카 잘하잖아. 해리는 이빨 어떻게 닦지?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 업앤 다운, 업앤 다운 하잖아 업앤 다운, 업 아, 뽀삼껌 <웃음> 어, 먹고 신났다 이빨 안 닦고 자면 이렇게 되네 해리야 코코몽 보면 무슨 생각나? <웃음> 코코몽 이야 아까 그 친구가 코코몽이야 응? 음, 얘? 예? 어 옛날에 코코몽 때문에 해리 운적 있는데 왜? 코코몽 인형이 혜리가 빵이랑 우유 주려고 했는데, 그냥 가봐어가지고 펑펑 울었었다. 응? 콧구멍, 이다 흐흐흐흐. 흐하하 흐흐흐. 흐흐흐. 흐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한번 가봐야 알서오면 말을 야겠다 <웃음> 혼주를 내줄까? 아니, <웃음> 그러면 우리 음, 나 친구야. 꼬콩이내 <웃음> 친구야. 응, 알았어. 귀여워. 그럼 귀여워. <웃음> 음, 이거. 쓰레기통 요정. 그럴까? 에리가 땅콩이 엄마 아빠 없어서 잘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가족인 거야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땅콩이 아빠인 거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? 땅콩이땅콩끼끼리 잠궈야 돼 땅콩이끼리 살아야 된다고? 응. 그럼 땅콩이 보내? 땅콩아 땅콩아 땅콩이끼리 살아야 된대 땅콩이 음, 너 <웃음> 재미? 작은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었 나요. 네 먹을. 자, 다다 자, 먹먹을래 응? 사탕 먹을래 먹어. 자, 먹어. 먹어. 응 사탕 안 먹어. 자, 먹어. 자, 이어 자, 먹 이거 먹어. 이거 이거 먹어. 이먹 이거? 응 이거? 동굴? 응. 동굴. <웃음> 꼈어? 아니야. 방귀 뀌었어? <웃음> <방귀뽕 있잖아>. 아니야. 방귀 뽕. 엄마가 방귀 뽕 했다고? 엄마 안 뀌었어. 아니야 <웃음> 방귀 뽕이야 엄마. 테리가 방귀 뽕 했잖아. 아니야. 냄새 나? 냄새. <웃음> 엄마 아니야. 이거 뭐야? 용구 말아. 근 이거 뭐야? 꿈에서 맛본 똥파리. 이거? 어, 아제다제언다 어. 이거 뭐야? 제 응. 이거 뭐야? 이거? 이거 뭐야? 언제? 언제? 언제? 언제? 언제? 언제? 언제? 언제? 언 t a 네 다른거 보자 다음거 뭐지 이거? 응 u c h i 그림자만 보고도 알수 있을까? 응? o 리가알수 있을까? 응 누구야? o k o j i Mokoji? m o k o 어 i 이제 2차원에서 누구 계가 걷을 수 있어요. 와, 혼자 잘 걷네. 나도 이제 2차원에서 걷을 수 있어요. 와, 진짜?